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위블로의 대표 라인 중에 하나인 이렇게 보시면 빅뱅, 위블로 빅뱅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계는 먼저 베젤의 사이즈가 44mm로 아주 큰 사이즈고요. 보시면 제 손목이 18cm인데 이와 같이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또한 가죽, 하지만 반대편을 보시면 고무, 러버로 되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d 버클이고요 위블로라는 마크가 있고 이쪽은 도금된 스테인리스 스틸, 18K 로즈골트 그리고 케이스 또한 18K 로즈골트 그리고 이쪽의 검은색은 세라믹입니다. 세라믹은 스크래치에 강하지만 잘못하면 깨질 위험이 살짝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나사가 하나 둘 나사가 하나, 둘. 그리고 가운데 베젤에도 나사가 이런 식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위블루의 특징인 이렇게 두 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이쪽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기둥이 딱박혀 있고 뒤를 에 보셨지만 이렇게 돌려서 시계에 밥을 줄수 있는 오토매틱 시계입니다. 12시 쪽을 보시면 12시, 1시, 2시, 4시, 6시, 8시, 10시 이렇게 되어 있고 4시 쪽 살짝 옆에 날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 진짜 초침은 9시 쪽에 있고요. 이 제품은 이쪽이 스타트 스탑 그리고 이쪽이 리셋이 되는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10초를 넘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누르면 스타트 스탑을 누르면 빨간색이 딱 멈춰있는 것에 반해 아홉시 l l 보시면 계속 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와 스탑 그리고 이쪽을 누르시면 리셋. 이와 같이 리셋 r 이 s e t I w i l 이쪽은 s e t I will reset. I will reset. I will reset. I will reset. I will reset. I w 이렇게 두번 열게 되어있고요 다사가 깨알같이 예쁘게 장식이 되어있습니다. 두번 연 상태에서는 분침을 돌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셋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맞춘 상태에서 정지하면 초침과 크로노그래프 초침이 돌아가고요 날짜는 살짝 한칼뺀 상태에서 돌리면 날짜가 조정이 됩니다. 반대편은 되지 않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날짜가 탁탁탁 하고 넘어갑니다. 손에도 살짝의 진동이 있게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닫으면 되는 위블루의 엄청나게 깔끔하고 이 제품은 2018년도 우리나라 국내 백화점에서 구매한 풀셋을 가지고 있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제시집거에소였습니다 짠!